이거 맛좀 볼까? 맛을 너무 크게 보나? 음~ 짜잔짠짠짠짠짠짠짠 짜잔, 짜잔, 짜잔, 아, 진짜 맛있겠다! 봉가긁 가봉 가봉 긁어가요 여기? 아니. 가니 아니 가봉 가봉 가봉 봉봉가르보나라 먹을까 이번엔 순살 고추 파 가봉 올려서 구독한 크림에 칼칼한 치킨은 맛있게 먹어주는 딸처럼 행복을 주네 사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홍! 까르보나라에고추바사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 크리미한 까르보나라에 약간 이 고추향 가득한 이 치킨이 딱 들어가면 뭔가 되게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순살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아니, 고추바사삭 무조건 순살이네, 와. 와, 저. 아, 정말 다리 먹었잖아요. 순살이네. 와. 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치킨 하면 뭐, 볼케이노. 뭐 이런 거였는데, 바뀌었습니다. 고추바사삭 순살로. 고블링 딱 찍어가지고. 아, 너무 맛있다! 아, 큰일네 얘한테 손이 안가는데? 안 돼, 빨리 먹자! 어? 숟가락으로 먹... 아, <웃음> 젓가락으로 먹을까, 포크로 먹을까? 그래도 첫입은 좀 이렇게 포크로 먹어볼까요? 진다 어? 너무 큰가? 어, 잠깐만! 야, 이거를! 마그마솥에 찍어 먹으면 맛없겠지? 응. 말이라는 깔끔하다. 오, 대박. 야, 아 진짜. 이거 크림 파스타 먹다 보면 좀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딱 들어오니까 마치 이 크림 파스타에 고추를 막 뿌려서 고기랑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 가지고 좋아. 젓가락으로 가자. 맛있네. 근데 굳이 한 번에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요 먹기 힘들어. 파스타 먹다가 입가심을 한번 싹 이런 무대신에 딱 먹어주고 그러면 싹 좋은 것 같아요. 다 이거 먹으면서 먹으면 치킨무가 필요가 없어. 아. 어. 아! 제가 치킨물을 먹은거는 있는데 안 먹으면 좀 그럴까봐 그런거고 요즘에서 마그마 소스! 듬뿍! 마그마소스는 진짜 아, 먹을 때마다 감탄이네 음. 아까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볼케이너에서 고추바삭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공동 1등! <웃음> 아, 너무 맛있다! 그럼 이쯤에서 콜라! 원래 그... 감귤 먹으려고 감귤집 가져왔는데 이제 콜라 타임인 것 같아요 아, 먹어볼까? 감귤? 협찬 아닙니다 뜨는데? 음. 아, 양이 양이 150ml라 택도 없어서 그렇지. 뭐 나쁘지 않네요. 그냥 약간 오렌지 주스 먹는 느낌? 근데 얘는 이제 진짜 감귤 100% 착즙이라. <웃음> 아이고 음. 음료수 따를때 항상 조심 혹시나 쏟으면 대참사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마이크로 컨트롤! 좋네요 어왜 이렇게 크게 말린 겨 누가 보면 그거 있죠 꿀, 벌꿀 막 이렇게 <웃음> 와 이게 들어가 이게. 잘 먹었습니다. 아 고추바사삭 순살 강추 진짜 저는 또 시켜 먹어야 되겠어. 다음에 치킨 먹고 싶으면 고추바사삭 시키고 마그마 소스 딱 추가하면은 이게 볼케이노 그리울 때는 마그마 소스 딱 찍어서 먹고 그냥도 싹 먹고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